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자취생이기도 하고 어... 재료도 간단하고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겠죠? 가장 많이 먹는 것중 하나가 떡볶이잖아요 양파, 파, 막부 재료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뭐 야채 같은 것들 양파나 파 같은 거 사놓으면 은 초반에만 몇번 먹다가 귀찮아서 안 먹다가 나중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안 넣고도 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취생들도 집에 무조건 있는 김치 김치를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사온 재료는 떡하고 어묵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세개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게 천 원이고 이게 900 얼마 이것도 900 얼마에서 3,000원도 안 돼요 3,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3,000원 떡볶이 만들기 뭐 김치나 뭐, 뭐 고추장 뭐 이런 건다 집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격에서 제외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? 김치! 저는 묵은지고요 종이컵으로 꽉 눌러 담으면 한컵반 정도 되고요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에 적어놓을 테니까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추장 한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설탕 4큰술 김치가 신김치다 보니까 설탕을 좀 넣었어요 많이 고춧가루 1큰술 간장 1큰술 후추 약간 케첩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케첩은 2큰술 정도 케첩하고 설탕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막 김치찌개나 김치조림같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처럼 약간 달달하게 하고 케첩도 있으면 그래서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냄비에 기름을 한 큰술 정도 넣고 불이 너무 세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 기름에 김치를 충분히 볶아줄 거예요. 센불에서 하면은 김치가 다 타요. 남 묵은지가 싫어 하시는 분은 여기서 설탕을 조금 넣고 같이 볶아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김치를 한번 물에 가볍게 헹궈가지고 사용해도 돼요 저는 그냥 물기만 뺀 김치를 사용했고요 을불 조절을 잘 못해서 탈것 같으면 은 김치 볶으면서 물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물 조금씩 넣어주고요 물 중간에 살짝 살짝씩 넣어주면서 김치를 빠르게 지한 6-7분 볶았거든요? 물 계속 넣어가면서 물을 넣어주세요 물은 종이컵으로 한 4컵 정도? 이러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는데 나는 좀 김치 아삭한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떡이랑 넣으시고요 푹 익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10분 동안 끓여주시면 됩니다 10분이 지나니까 물도 거의 쫄아들고 그 밑에 두꺼운 애들 빼고는 거의 완전 무르게 익었는데요 종미컵으로 3컵 정도 물 넣고 떡은 씻어서 이 정도만 준비해 주고요 투아 어묵은 3장 넣을게요 비엔나는 딱 10개 들어있네요 천원에 그리고 양념장 잘 섞어줍니다 떡이 말랑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그대로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이 졸아들고 떡이 오동통하게 오르면 다 익은 거예요 진짜 햄도 안 넣어도 되고 어묵이랑 떡, 그 다음에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간편하게 만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더 맛있기도 하고 색다른 떡볶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딴거안 넣고 뭐 참기름 이런 거안 넣고 그냥 밥에다만 비벼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먹방영상은 따로 올라가니까요 영상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비트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